현재 93번 경기 총장량 회0부터 분게이스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로 386번 선수 이홍석이홍석 선수가 송도로의 그 선수입니다 현재 송도터 빼고 있는 이홍석 지금, 진행되는 경기에서 선수가공지를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6명의 금수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선금 지금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터 m 말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 로 붙도록 며못 잡는다 지금 못 잡는다 지금 못 잡는다 지금 아 잡히겼는데 아 잡히겼는데 던번기 잡 d 다잡 t 다 빨리 가! 빨리 다이윤 t it now. I don't think about it. I d o n 그런 <웃음> 거 <웃음> <웃음> 근데 2,000m 덕보당에 잘안 돼. <웃음> 네, 우리가 보통 봐도 2,000m 덕보잘안 되고. 이제도 선수 8세종특자치시이용 우리 저도 터 그대의 주스 그걸로, 그대의 주제, 그대의 그